반야경의 가르친중 보살 사상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상일 것이다. 안 들리세요? 왜? 잘 들릴 텐데. 실로 지혜가 있다면 이 공의 이치를 사무쳐 볼 것이요. 공의 이치를 안다면 그것은 곧 지혜일 것이니. 공과 반야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반야공이란 말까지 나온 건데요. 물론 이 공설은 반야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근본 불교 시대에도 아공, 법공의 가르침이 있었고, 소승론인 대비바사란에도 십공설이 나와 있으며, 다른 대승경전인 능가경엔 칠공설, 열반경에 공설 등이 나와 있으며 대반야경 권 제44엔 20공설, 대품반야 권 제3엔 18공설이 나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요 공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공을 몇 가지 측면에서 찾아서 얘기를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몇공설몇공설 하는 것 뿐입니다. 저 위에 이제 아공복공이라는 건 아공은 내가 공하다는 거고 복공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가 전부 공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공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아공복공이고요. 그런데 반야경의 공을 기반으로하여 대승을 선양한 용수보살은 대반야경을 자세히 풀이하여 불멸의 대작인 대지도론을 서술하였고. 18공을 들어 18공론을 서술하여 반야행의 공사성을 더욱 천명하였다. 따라서 이에선 18공을 중심으로 하여 공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로 하자. 그러니까 공을 18가지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 18공이고 10가지 측면으로 얘기하면 그게 10공이고 7가지 측면으로 얘기하면 7공이란 거죠. 공이 무슨 몇 가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공은 뭐 이래저래 해봐야 공일 뿐이니까. 이제 내공서부터 보시면 은 우리의 주관인 안이비 설신의 의 육군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기에 자성이 없으므로 공하다는 것이다. 18공론에는 수제공이라 했는데 수란 감각의 뜻이라 우리가 고이 낙인이 하는 것도 마음의 경계, 경계의 상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공이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공은. 어쨌든 우리의 안입이 설신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가 이것이 다 공하다는 게 내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네 이렇게 쓰고 안입이 설신이죠. 그러면 <웃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게 안입이 설신이 여섯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더있더 더 있으신 분 있으세요? 나 이,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 그 외에도 없죠? 이게 나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내, 이제, 이것이 전부 다 공하다는 것이 내공이고요. 그, 이제, 외공은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게 색이고, 그렇죠? 귀로 듣는 게 소리고. 이렇게 되면은 색성향미 촉법. 이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외로. 그래서 우리의 여섯 가지 감각 기관도 하나 하나 보면 다 본래 정해져 있는 게 없이 인연 따라 됐기에 공하고 우리가 대하는 외부의 사물이라는 것도 색성향미촉법밖에 는 없는데 이것도 다 정해져 있는 게 없이 인연 따라 변하기에 공하다 이런 얘기. 우리의 인식 대상이 되고 있는 색성향미촉법의 육경도 인연으로 생기고 멸하이 공하다는 것이고, 내외공은요, 위에서 내와 외를 구분하였으나, 내외가 따로, 따로 실제한다고 하면 이는 자아가 있다는 망집에서 비롯된 것으로, 내라는 것도 외라는 것도, 것도 다 공하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요, 이거를, 이거를 내라고 봤잖아요. 이거를 왜라고 보니까 아, 그럼 내라는 것도 있고 왜라는 것도 있고 나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내라고 하든 왜라고 하든 이게 다 공하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가면 또 뭐가 또 잘못 생기냐? 아, 그럼 공하다는 게 있구나. 이러면 어떻게 돼? 예? 공하다는 게 있다면 이미 공이 아니잖아, 그게. 그래서 그다음에 공공이 나오는 거야. 내외가 다 공하다면 그 공이란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구나 기 공이라는 것도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의 일변에 치우치는 것을 후세는 평공이니 악취공이라 하여 금했다 공이라는 게 따로 있는 줄 알고 집착을 하면 그게 평공이니 악취공은 왜 글자 그대로 하면? 아주 더럽게 공을 취했다 이 뜻이 되죠 공은 공은 공이라는 거는 본래 존재 안 하는 게 공인데 그 공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 버리면 큰난다 이 말이야. 옛날에 공에 떨어진 사람 많았어요. 공에 떨어진 사람이 두 가지 있어. 공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고 들고 다니는 부류가 하나 있어. 공이라는 걸 들고 다니. 예? 또 하나는 공이라니까 아예 공에 푹 빠져가지고 다업대는 거야 그냥. 다없되는 거야.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다없되는 거야. 이거는 참 어떻게 해가 해볼 체간이 없어. 그게 그 병을 고치는데 몽둥이 밖에 없어요. 어, 몽둥이를 한번 후려치거나, 아야 그러면, 야, 너 본래 어때며? 어, 네말들로면 때린 나도 없고, 맞은 너도 없고, 때린 몽둥이도 아무것도 없네. 근데 아야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 이리, 이리, 이리 이렇게 고쳐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요새는 뭐 폭력을 쓰면뭐안 된다고 그러지만요. 중생은 가끔 맞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돼. 전혀 안 때린다고 해 가지고 그게 바른 바르게 다이 키워내는 교육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 학교 선생님들도 말이야. 애들을 애들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돼, 제 생각은. 그런데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때린 거야 안 되지만은 예? 네? 때릴 땐 때려야 돼. 저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날이, 이날 와가지고 그래도 강의를 도 하게 된게 제가 이렇게 따져보면 학교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뚜리러 맞은 덕분이거든. 제 얘기 잠깐 하고 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시험 치는데 우리 선생님이요. 이제 처음에 한번딱 치고 나서 불러. 너 다음에 몇점 받을래? 미리 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80점을 받았으면 90점, 한 10점 이상을 무조건 올려놔야 돼 그럼 거기다 미리 적어놓죠 이렇게 미리 다음 시험 칠 점수를 미리 적어놓는 그러면 이제 80점 받아서 90점을 받기로 했는데 약속을 다시 80점이 나오잖아 예? 그럼 업비려 해가지고 10대야 10대 10대도 뭐 살살 때리는 게 아니라 양반이.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는 놈이라고 짓 때린다니까 공부하는 놈은 뭐가필요 그래가 열대 맞으면 이 과목에서 열대 맞고 저 과목에서 열대 맞고 <웃음> <웃음> 네? 집에 갈 때는 그때 버스 이렇게 앞대갈리 튀어나온 버스 그거 타는데 자리가 텅텅 비어도 못 앉아 엉덩이가 아파서 앉을 재간이 있나? 피다석이나 그런데 집에 가면 또 맞았다는 소리도 못 해. 맞았다고 하는 소리를 했다가는 아버지도 알고 계시지 맞고 온 줄을 보면 알잖아. 근데 제 입으로 말을 못 해. 그러면 학교 가서 오죽 변변치 못하게를 선생님한테 또또 또 맞을 판이라. 예? 그러니까는 말을 못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이게. 이게. 그 바람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들 반값 되니까. <웃음> 어. 그리고 때린 선생님이 제일 기억을 하셔. 이게 선생님한테 내 여쭤봤거든.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가셨어. 저는 얼특에 기억을 하세요. 그랬더니. 맛너 많이 때려서 기억한다.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잘했거나 저처럼 엄청나게 뚜리러 맞았거나 이래야 기억을 하지 어중간한 기억 못 하시대. 어. 그래서, 그, 그래서 선생님도 고맙다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요새는 뭐 때렸다 하면 뭐 바로 어떻게 된다면요. 어. 네. 그래서 저,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입학식 날 학부모를 딱 모셔가지고 그러냐면 졸업하는 날까지 학부용을 부르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학부형을 부르는 일이 생기면은 그건 학생한테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만 그렇다 이렇게 이렇게 아주 선언하죠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딴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래서 좀 때리기도 해야 돼 군대에서도 좀맞기도 하고 좀 이래야지 정도들지 어? 요새 요새 이, 저이 젊은 엄마들이 큰일 나지 그죠 젊은 엄마들이 막, 내 아들을 왜 때려? 이러잖아. 어. 근데 옛날에는, 그랬잖아. 옛날에는, 어, 친아, 친, 부 자식은 좋은 밤에 서 데리고 살고, 예? 친자식은 여행 보내라 그랬잖아. 가서 막 세상에서 부르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묻어 먹기도 하고, 막, 예? 근데 요새는 그냥 이 젊은 엄마들이, 이게, 흉좀 볼까? 하나가 이제 둘 낳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 앉혀놓고, 여기 하나, 내 새끼, 내 새끼. 이래 놓으니, 이, 퍼 애들이 되나, 어디? 옛날처럼, 막 저리 가! 이,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내 새끼, 내 새끼 해가 군대만 가면 그냥, 이거는 자식을 군대를 보냈는지, 애인을 군대를 보냈는지, 마, 처무도록 쫓아가서 그냥 이래 놓으니까 이게, 심지어, 이거 녹화 되나? <웃음> 심지어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나와도요, 예?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나와도 어머니 소리를 못 하는 애들도 있어. 안 그래요? 군에 제대를 하고 나와도 엄마, 엄마 이러고 다녀. 완전히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엄마 없으면 꼼짝도 못 해. 다큰 놈이 내일모레 장가 갈 놈이 엄마 엄마 어떤 때는 내 주례를 서러 가도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우리 엄마인데 반 야바, 엄마 엄마 장가 가 놈이 이, 이, 이게 지금 몰라 어떻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요새 이러, 이렇게 얘기하면 보수파라고 그러대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고 맞아요 근데 어느, 어느 쪽이 옳은지는 저도 모르겠어 아무튼 이공 얘기하다 거기까지 나왔는데 공에 빠진 것은 몽둥이가 약이에요 그 다음에 대공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유상하의 시방 허공이 근본적으로 공한 것인데 이에 시류한다는 생각을 내므로 대공은 이를 탑하는 것이다 18공론에는 시방에 한량 없는 공강 이것은 공하기 때문에 대공이라 한다고 하였다 원래 허공이라는 것은 없는 게 허공이죠 허공이라는 게 있으면 안되잖아 이게 그래서 허공이 공이라는 거고 제1이 공은 제1이란 열반을 말하는 것으로 열반이란 모든 미혹과 망집을 떠난 불생불멸의 경계이다.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면 열반이라 할 진실한 경계가 어디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구나 만일 열반이라 할 경계가 따로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름에 사로잡힌 인식뿐 인식일 뿐, 열반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열반이라는 것이 어디 따로 있다면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열반은, 우리가 그러잖아. 왜? 번뇌는, 이게 그래요. 번뇌를, 번뇌를 끊고, 그죠? 번뇌를 끊고 열반을 얻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요, 어느 천년에 번뇌 끊고 열반을 얻어? 아니, 번뇌가 뭐, 내 끊겠다 하면 끊어져, 그게? 이거는요, 이, 이 말을 잘 다시 한번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번뇌라는 것도 있고, 열반이라는 것도 있다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번뇌라는 거 있으니까 끊어 버려야겠고, 열반이라는 건 있으니까 얻어야겠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번뇌라는 게 없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것 벌써 잘못이지. 얻어질 열반이 어딨냐면 열반은 없다고. 그래서 대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번뇌를 끊고라는 말을 부처님이 쓰셨는데 그 말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쓰거든요.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번뇌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 그게 열반이라. 열반이 자유자재력 경제 아니에요. 그니까, 러 대승에서는 번뇌를 어떠냐, 번뇌를 끊으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굳이 얘기를 한다면 번뇌를 가지고 놀아라, 이말이야 우리식 표현을 하면. 그니까, 러 여러분 저 화나보셨어요? 화? 화나잖아, 화나잖아. 예? 예. 네. 안 나보신 분. 다 나보신 모양이래. 그럼 중생의 화하고 보살의 화가 어떻게 틀리느냐. 똑같이 화를 났는데, 예? 이건 상황 논리로 한번 보세요. 중생은 화가 나는데요. 자기부터 화가 나고 남에게 화가 들어가죠. 예? 나부터 화가 난다 말고선. 그래가지고 그 화가 상대를 향해서 이제 이게 폭발이 되잖아. 이게 중생의 화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생은 지가 화가 먼저 나. 그런데, 11명 관세음 보살상 같은 걸 보면은 가운데는 아주 온화한 상인데 한쪽에는 파한대소하는 얼굴이 있는가 하면 한쪽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이 있거든. 그럼 관세음 보살의 그 화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관세음 보살 자신은 화가 안 났어. 그렇죠? 자신은. 자신은 화가 안 났는데 남에게는 화를 내. 그러니까 자기의 화가 남에게 가는 게 아니고, 네? 남을 교화하려니까 화내는 모습만 보여준 것뿐이거든. 이게 보살의 화내는 방법이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부터 화가 나 있다 말이야. 자기부터 자기 속에서 막 올라온다 말이야. 그게 이제 상대를 만나면 이제 딜 가거든 이게 이화하고 관세음보살 화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화내는 거는 번뇌다. 그러니까 화내는 거 무조건 끊어야 된다라고 했을 적에 관세음 보살의 그저 11명 관음상의 그 대분노상 같은 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음. 전부 오나온 얼굴 만나가지고 번뇌 끊은, 아니란 말. 그래서 보살은 번뇌를 끊으려는 게 아니야. 번뇌를 끊으면 그 모습을 못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보살은 번뇌를 끝내네요. 번뇌를 번뇌가 벌레 없잖아. 벌레 없는 대로 들어가면 번뇌 걸리질 않는다면 걸리지 라 번뇌 걸리지 않으면은 번뇌 안 걸리면 모든 거야 다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번뇌 안 걸리면 그걸 이름을 바꾸면은 열반이라. 그러니까 열반에도 걸리지 않는 거지. 열반이라는 걸 들고 열반에 걸려버리면 이게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화를 끊으라고 들지 마시고, 가지고 놀아. 예? 그게 보살이야, 가지고 노는 게. 그래야 자녀를 키울 때 화내는 모습을 나타낼 수있다 말이야. 끊으면 못 나타내잖아요. 없애버리면. 그러면 자녀를 말이야, 화를 안 내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 책으로 쓰면은 평생에 화한번안 내고 자녀를 키울 수 있다라고 쓸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이다, 이 그렇죠? 음. 어, 화내는 모습도 보여줘야지. 뱀매 이게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나는 번뇌를 끊었거든. 자식이 뭐라고 해도 그래 웃기만 어, 그 병신이지. 그게 무슨 <웃음> 번뇌 끊은 거야. 예? 그러지, 그러면 안 돼. 제1 2공은 번뇌가 공학, 공안 쪽으로 들어가면 번뇌에 걸림이 없죠. 번뇌에 걸림에서 열반에도 걸릴 게 없거든. 그러니까 열반이 본래 걸릴 것이 없는 그 자리가 열반이라고 나타낸 것이 이것이 바로 제120. 그 다음에 유의공은 유의법이란 것은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현상계의 사물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불변의 자성이 없어 공하다는 것이다. 인연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물은 다 공하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럼 무의공. 무의법이란 것은 유의법의 본체적인 것으로 실제 하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이미 공적한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실라고, 실로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지도로 낸 유의와 무의는 서로 대립된 것이니 만일 유의를 없애면 무의가 없고 무의를 없애면 유의가 없다고 하여 두 가지가 별개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여기서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번뇌를 써도 되고, 열반을 써도 되고, 한 폭이 풀을 갖다 놔도 똑같은 일인데, 자, 풀이 이렇게 이제 잘하잖아, 이게. 그럼 인연 따라 자라는 이면이 유의법이죠. 응? 그럼 이렇게 인연 따라 자라는게그 밑은 뭐야? 공하기 때문에 인연 따라 잘는거이 자리를 무의법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공하고 이것도 공하고 다 공한 거 아니야. 그렇죠? 말을, 면을 달리해서 한 것뿐이지. 같은 자리 아니야, 이게. 필경공, 유의법, 무의법이 다 공할지인데 <웃음> 필경 다 공하다는 것이. 세상에 공하지 않은 게 어디 있냐. 유의법도 공하고 무의법도 공할지인데 필경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공하다. 이런 얘기고. 그대 무시공 이것은 시간적으로 보았던 기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니 시간 그 자체는 공한 것으로 비록 현상계에서 3세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은 인식상에서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일 뿐 과거는 무시이고 미래는 무궁할 뿐이라는 것이다 대지도론에는 세관과 중생원과 사물이 비롯한 때가 없으니 금생은 전세에 의해 있고 전세는 다시 그 전세에 의해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건 시간이 과하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죠, 이거. 이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네? 과거가 언제서부터 시작되고 미래가 언제 끝나요? 시간이란 건 본래 없는 겁니다. 본래 없는 걸 우리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오늘이니 내일이니 어제로 붙여놓은 것이지. 무슨 시간 자체 오늘이 어디 있고 내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는게 이거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재라는 말을 우리말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뭐뭐 있을까요? 현재라는 말 빼고 지금이라는 말도 있고 또뭐 다른 거 있습니까? 이제 네. 또또뭐 다른 거 금방 또또뭐 금방. 네. <웃음> 또, 또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 정도 해놓고요 한번 보세요 현재 그런다 현재가 잡힙니까 보세요 현자를 발음할 때 재는 미래였다고 분명히 그렇죠 근데 재를 발음하는 순간에 현이 과거가 됐어 근데 어디를 현재로 잡으실 거야 자, 집뭐뭐 뭐 금방이라는 말이나 이제라 그런는 말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앞에 자 얘기할 때는 이 뒷자 얘기하는 게 분명히 미래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발음하는 순간 이게 과거로 돌아가는데 어, 어디서 현재를 잡을 거야? 단나 우리가 지금 지금 하는데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어머 이미 과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가정에서 잡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현재로 보자. 이래야 과거도 나오고 미래도 나오지. 그만, 그냥 나오면 뭐 어디가, 어디가 현재고 어디가 미래고 없어, 본래.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건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 얘기는 아니다만 시간이 있고 시장이 있어요. 응? 시,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만 있는 게 있고 시간이 있고요. 시장이 있다고 시장. 이거 시간의 길이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을 따지면 누구에게 시장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이 막 여삼추 같은 사람도 있고 네? 한 시간이 한 1분 정도 느끼지는 사람도 있고 시장은 다 틀려요. 제가 공군에 들어갔는데, 공군에. 예? 참 처음에요. 공군에 떡 들어가서 처음에 기합받은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걸레 조각 같은 거 있지? 천 조각, 천 조각. 이거를 이만큼씩 덜턱턱 덜, 덜 주는 거라고 그래야 돼. 예? 주고 3분을 줄 테니까, 3분. 예? 이런 이런 조각이 아니고요 그냥 조그만 거 있잖아. 마이, 한 3분을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3분 안에 30cm, 30cm 되는 걸레를 만들려는 거야. 그걸, 그걸 쪼가리를 이어가지고. 그, 돼요? 그게? 예? 자도 없어. 하도 재봤기 때문에 30cm는 어느 정도 알거 아니야. 나는 아예 포기했어. 아니, 3분 안에 내가 바느질도 안 해본 놈이 그 쪼가리를 갖다 놓고, 근데 어떻게 3분 안에 걸레를 만들어내는 걸? 그랬더니 30초를 더 주겠대대? 되게 인심 쓰더라고. 그냥 30초 더 주나 말하지뭐 그거 뭐 그때예요 그게. 그랬더니 탁 하는 얘기가 우리 저 전폭기가 말야 이 전폭기가 3분이면은 3분. 예? 3분이면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 이북하고 붙기가 좋을 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공을 국시에제 일로 하고 이럴 때니까. 삼분이면 우리나라 전폭기가 평양을 폭격하고 돌아오는 시간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 평양을 폭고 돌아오는 시간에 너희는 걸레도 하나 못 만드느냐? 뭘 말이 있나? 그랬더니 침상에 올라가래. 그랬더 그래 올라갔지. 그랬더니 이제 거꾸로 엎드려 버철시키는데요. 예? 딱 삼분이라. 시계는 차고 있지 여기. 안가 이게. 아깐 그렇게 잘 가던 놈의 시계가 페랑간안가 이게. 이게 이게 섰어 이게 그래서 흐쩐흐 3분을 견뎌냈더니 30초 더 내는데 그때 30초는 말도 못해요 3분은 어떻게 견뎌냈는데 그 후에 30초는 진짜 1초가 그렇게 긴줄몰랐대 예? 시장은 그렇게 틀려요 시장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즐겁게 듣고 계시면 두시간이 금방 가는데 지겹게 듣고 있어 엄청나게 깁니다. 허리 아프지 다리 아프지 뭐. 예? 혹시 그런 경험 계셨는지 몰라도 잠안 오는 밤이 있어. 그렇죠? 예? 쿠션이 이런 요를 깔아놔도 요잠안 오는 밤에 들어오면 요막 예? 거기서 송곳도 올라고 바늘도 올라오고 막. 예? 이리 놔도 불편하고, 철이 놔도 불편하고. 근데, 마음 편하고 잠자러 놓은 밤에는 이런 거 없어도 돼. 맨바닥에 놓워도잘 잔다. 근데, 잠을 잘 자고 나서 하루, 바, 하룻밤, 어휴, 벌써 이게 일어날 시간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잠안 오는 밤 있잖아요. 예? 이리 들어오면, 어. 이리 결리고, 철이 들어 넘어 철이 백기고 이거. 이 밤에는 시계를 보면은 안 가죠. 그게 시장이야, 시장. 그러니까 똑같은 12시간, 24시간을 가지고 살아도요. 그죠? 시장에 따라서 사는 게 틀리는 거예요. 시장에 따라서. 시장을 얼마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바뀐다. 그 옛날에 유명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 그분들이 뭐 어디 세월을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서 남긴 게 아니거든. 그죠? 마음의 질서가 딱 잡혀서 그 시장 이, 이 관리를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루를 막 스물 네 시간으로 만, 아니, 하루 스물 네 시간을 만 예? 여덟 시간으로 만들어 살기도 하고, 72시간으로 늘려 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예. 허둥대는 사람은 스물 네 시간 살아도 한 시간도 못산 것들.